아주 오랜 시간동안 GT5 온라인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점점 바뀌고 있죠 GT5 온라인 과거와 현재 무엇이 다른지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규 증가 같다 이런 아바누다 팬은 차를 뺏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웃음> 펜토! 이 뉴비는 로스다토스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운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안되겠어요 이거는 고인물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아니 공세의 모든 사람들이 뉴비 근처에 모였어요 뭔가 처음 보는 슈퍼커들과 탱크까지 이 뉴비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모여준 거예요 이 신규 유저에게는 앞으로 좋은 추억만 있었으면 좋겠군요 짜 <웃음> 땡! 그리고 현재, 정체불명의 옥투가 뉴비를 찾고 있군요. 제거투는 타이어몬 같습니다. 타이어몬 같습니다. 타이어몬 같습니다. 타이어다 타이어. 심지어 세션에는 해까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과거의 구인 구직을 한번 알아볼게요. 니가 새로운 뉴비인가? 날 따라와라. 정체를 할수 없는 고인물들이 뉴비를 습격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모든 수입을 뉴비에게 몰아줍니다. 무려 55%! 아, 씨. 아, 씨. 아, 왜? 아니, 아니, 또 죽었어? 그리고 현재 자, 초보자가할수 있는 패습 체험관 이쪽에서 버들패 챙기시고 저기 끝으로 가서 줄 서시고요 아니, 사람들이 뭐 이리 많아? 다들 패습만 해? 저한테 이렇게 큰돈 주신다고요? 형님, 지금 한 세트 끝났고요 앞으로 열 세트 더 하시면 됩니다 채팅창 안녕하세요 현재 안녕하세요 아추천차랑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방탄구로한 대만 있으면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겁니다 에이 요즘 좋은 차요? 룬잡아 사세요 여러분들 편의성 과거 스낵을 먹으려면은 엠키 누르고 인벤토리 누르고 스낵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골라서 엔터를 착착착착착 적분이 수십명 이 정도는 껌이지 아니 로딩업도 뭐가 아 이렇게 오래걸려 이런 제작? 응애 응애? 응애? 응애? 내년이면은 GTA 6 티저가 나오지 않을까? 현재 여러분들은 6안나온다고요 에? 안 나온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뭐야 뭐가 나왔다고? 아니 그래요? 아니 그래도 언제 나오는데?